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여러 가지 방 준비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놀라운 모양? Delicious It's amazing 만화를, yeah, 만화 Thank <laughs> you.